분이서 아구찜 드시러 가고 나 혼자 온다고? 응. 음. 난, 난 오지 말래? 나 보따로 가오름들 있는데. <웃음> <나도 어른이니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이거 미나리요. 아, 미나리 이게 1kg 500이거든요. 우리 친구네서 두릅도 따오고 또 이거 미나리도 또 이렇게 비워 왔어요. 그거 하면요. 뭐가 많아요. 농사진 집인데. 그래서 이거는 미나리 어 에키스 미나리혀오서담을거예요 잘라가지고 잘라가지고 쳐야돼 아구찜 어디로 드실건데? 응? 여기도 아구찜하는 데가 있어요? 아니 집에산다고아 집에서? 한다고. 아, 집에서? 응. 이 동네는 아구찜하는 데가 없어요 <웃음> 치킨집도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배달을 안해줘요 <웃음> <웃음> 땅한 군데만 배달 응. 해서 거기 문 닫으면 <웃음> 치킨을 못 먹어요 여긴 시골이라 그래 시골이라 이렇게 미나리가 막 또래 미나리가 이렇게 많이 써가지고 엄청 많아 다못 먹어서 안비워 이거 좀 갖다가 효소 남아가지고 이 미나리가 간 이게 피를 맑게 해주잖아요 간 해독시켜주고 잇몸에도 좋고 미나리가 그래서 씻고 절군다고 씻고 씻어갖고 저기 설탕에다가 그거 뭐야? 매시사대끼 한다고 어이. 물 빼고 응, 물기가 그냥 말라야 되게 바로 하면 안돼 물기가 없어야 되니까 이거, 이거는 끓일 수가 끓이는 게 아니잖아 어이. 그러니까 물기를 싹 없애야 돼 이거요? 거물이 없어요. 이거 밭에서 잘라가지고 거기는 물이 없어서 그냥 소리인데 물이 없어. 그물이 없어 이거는. 그 있어도 뭐 설탕에 물미다 거잖아. 네. 상관 없지 않아? 어떻게 죽으니까. 야, 그물이 응? <웃음> 그물에서 <웃음> <있으면> 물 나오지. 못 <웃음> 문제지. 커터에서 떨어져 가지고. 네. 이게 그물일 것같으면 식초를 좀 타서. 아 10분 정도 담가놓으면은, 벚머리가 다 떨어져. 세 번. 이것도 세번치면 돼요. 놔둬야 되냐. 물기 말라지게. 정발되게. 이게 가끔요. 이게, 물기가 말르면, 위에 말르면요. 이게 좀 뒤집어줘가지고, 이렇게 물기를 좀 없애야 돼요. 물기 많이 들어가면 변질되니까, 물기 말린 다음에 해야 되거든. 이렇게 하고 놔두면, 지금 물기가 빠져. 지금 몇 시간 걸렸냐 이거? 이거? 응 음, 내가 5시 지금 몇 시야? 8시 30분 어, 한 3시간 남았네 아. 미나리가 요 이렇게 시쳐놨더니 물이 거의 없어졌어요 빠지고 한 3시간 걸렸는데 물이 거의 쏙다 빠졌네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먹 보겠어요 이게 미나리가 1kg 500 이거든요 그래서 설탕도 1kg 500 3kg 짜린데 반 덜고 반을 했어요 비벼서 여기 늦게 난리나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병이 여기 너무 적어갖고 음. 이제 넣어야 돼 넣어야 된다고? 음. 큰일 났네 이제 <웃음> 큰일 났어 이게 병이 병이 주랭이 너무 적어 이래서 담기가 힘들겠네 다 흐르게 생겼네 꽉꽉 눌러서 다 담아야 되는 거아니야 응. 음. 이게 다 들어갈 것 같으냐? 누르면 어째 내기할까? 응 내기에 내기 4개 안 해. 네난 도박이랑 내기안 해. <웃음> 말은 내기. 예? 응. 네? 나는 이게 다 들어가. 들어간다니까 너도? 응. 그럼 안 되는데. 그럼 내기가 안 되지. 내가 치킨 사줄게. <웃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소금을 중간 중간 좀 이렇게 소금 넣어줘야 돼. 안 들어갈 것 같아. 네? <웃음> 이게 다안 들어갈 것 같은데, 병이 모자랄 것 같아. 2kg 하려다가 병이 질것 같아가지고. 아, 딱 누르면 안 될까? 근데 이게 숨 죽으면 다남아 음. 내가 넣을까? 아니야. 힘으로 눌러버리게. 나갔다가 숨 죽으면 또 넣어야지. 다안 들어가면 어쩔 수가 없어. 숲은 언제 죽나? 오늘 죽나? 응? 숲 오늘 죽어? 어느? 응. 나도 몰라 숲은 안 죽고 계속 살아있으면 못 넣잖아 응. 내가 500이 딱 응. 들어갈 것 같아서 6kg 500만 했는데 아직 공간이 많어응 들어가겠다 야. 응. 공간이 아직 많아서 다 넣을 때까지 천천히 여유있게 찍을게요. <웃음> 일단 이걸 넣으면 끝이기 때문에. 다 들어가네. 음. 음. 와, 설탕. 이거 소주예요, 소주. 조금만, 소주. 조금만 넣으려고. 이게 소주를 넣으면 변질이 덜 되거든. 이게 나 천재 아니야? 나 천재 같아, 아무래도. 딱! 우리 집에 미나리 많이 세요, 비온 거. 근데 1kg 500을 하면 딱이 평이 맞겠더라고. 음. 이거 진짜 천재네. 이평 내가 오늘 처음 샀어요. 많이 어? 깨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 깨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 나 진짜 깨를 많이 먹어서 머리가 천재 됐나봐. <웃음> 사람들이 이게... 욕하겠네. 이거 이거 병에 병이 유리라요. 이게요. 더 변질 안돼 유리가 차가워서. 손좀닦고 이게 저기 요새 미나리 봄 돼서 미나리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미나리 이렇게 담아갖고 그 매, 매실 에기스처럼 아침 저녁으로 한 컵씩 이렇게 물에다 희석해서 먹으면 간 해독에 좋고 잇몸에도 좋고 이게 피를 맑게 해주니까 여러 가지로 좋아요. 이렇게 미나리 에기스에서 드세요. 감사합니다. 이 예, 뚜껑이요. 이뚜껑데 예, 뚜껑을 이렇게 안 닫아 안 닫아 안 닫아 드시냐? 이게 다 근데 뚜껑이 요런게 요런거 있는게 좋아 그 매실도 담을 때 요런게 있는거 사면은 이게 이게 가스가 차잖아요. 숙성되면서 이거를 걸 조금 틀어놓으면 가스가 나가거든 공기가 음. 이게 없으면은 이거를 꼭 잠그지 말고 조금 이렇게 덜 잠그면은 공기가 빠져나가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바이바이 그래서 저는 이게 뚜껑 있는 거 샀어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웃음> 감사합니다 와팍 죽었네 진짜 음, 잠깐만 완전히 죽었네 응 음. 예. 네. 음. 미나리가요 일이 하나 찼잖아요 근데 하룻밤 저녁에 놓고 아침에 보니까 이렇게 줄어들어 버렸어요 미나리가 그래서 이거 어한 이게 설탕이 이다 녹으면 이렇게 아침저녁으로 한 잔씩 물 희석해서 어? 이렇게 드시면 될것 같아요. 한달 정도만 놔두면 은한달 정도 있다가 드시면 되겠어요. 국물이 이렇게 생겼어요. 음 응. 그래서 좀더 며칠 남았다가 이렇게 줄어들었네요. 미나리가요. 고 제가요 끝으로 내 네, 가만있으면 내일 어버이날이야. 내일 모레. 모레. 내일 모레가 어버이날이잖아요. 근데 꽃은 한성에서 다 보내 보내드릴 수는 없고 우리 아들은 이거 선수 그렸어요 카네이션 꽃. 그래서 영상에도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만 카네이션을 다르세요. <웃음> 감사합니다.